아 우리 치킨 먹으러 왔는데? 엠티께 랑컴네 네가? 네 그러면 오늘 안두꺼네 오늘 이어 게? 갈까? 그러면은? 형수! 형수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고양이 좋아하잖아요 그 고양이 있는 치킨집이 있어요 응, 치킨집인데 고양이 있다고요? 네, 치킨집인데 고양이가 있어요 음? 그리고... 만두 뭐 데려갈걸? 아 만두 데려갈 수 있어요 만두 뭐 사올걸요? 우리끼리 갈까? 우리끼리만 네. 오빠님 막 그냥 아줌마 저러고 어. 뎁차이만 <웃음> 어? 뎁차이 가만 어. 네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치킨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좋지? 티컴? 셋! 맞습니다 음. 치킨 먹으러 왔어요 가시죠 여기에요 여기 m 티코이와요 네요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 티컴? 네요 티요 여. 아, 우리 치킨 먹으러 왔는데. <웃음> 저기 하. 하. 우리 안안 네. 안, 먹어야 돼. 앙. 어디로 가? 여기. 오. 아이 예. 안녕야 어. 만, 만, 고양이에 하. 푹 빠져 있는 하입니다. 하가 고양이를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 마리를 고양이 기른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 만두도 엄청 이뻐요. 야 그래 너도 고양 너도 약간 고양이처럼 생겼어. 오, 네 톰. 아 냄새가 맛있어 냄새가 맛이어 냄새가 맛있어 냄새가 맛있어 냄새가 맛있어 냄새가 맛있어 냄이가 맛있어 냄새가 맛있어 냄이가 아. 있어 냄새가 맛있어 냄새가 맛있어 냄새가 맛있어 냄새가 맛있어 냄이가 맛있어 냄새있가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이런 시스템입니다. 오케이? c 이 n g tai ở đây đẹp l ắ 네. 네옹. 네옹. 네. 아, 또 형수 자랑한다. 내일아듯 그냥. 야,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얘를 빙킁. Em không thích. Em không thích 네. 라 <웃음> 이쪽 봐봐 이쪽하이랑하 이쪽하고, 이쪽하 이쪽하고, 이쪽 이쪽하고, 이이하고 앉아야 되이까하고이하고이쪽하이이쪽이쪽 이쪽하고, 아쪽하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 이쪽하고, 고이쪽너고 고무비야 소파 따라주기. 아, 컴팅.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bye 아, 다. y <웃음> 분명히 안 아, 수컷일 거야. 어, <웃음> 려가요형 봐봐요. 네, 그렇게 되면 좋겠어. 아, 와, 치킨 나왔다. 와, 치킨 어 오, 네, 고맙습니다. 음. 자. 음, 어, 어, 리먹 뭐. 하이,